네. 2022년도 6월 실시한 화학2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음, 너무 이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이 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물론 뭐, 뒤에 문제가 아주 쉽다. 모든 문제가 쉽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어, 어쨌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시간이 후반부에 난이도 있는 한 부엌의 문제에 대해서, 어, 좀 특이한 문제도 하나 있고요 거기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겠다. 물론, 6월 평가원에서 보는 하투는 좀, 현역, 그러니까 고상학생들이 볼때 하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바퀴 이상 돌린 친구들, 어, 두세 바퀴라기보다도 한 2년 정도 이상 준비한 친구들 보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죠. 고삼들 같았으면은, 현재, 그, 많이 돌리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시간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거고, 그리고 뭐 반대로 뭐한몇 바퀴 이상 돌린 친구들 같은 경우, 연습이 좀 많이 된 친구들은 시간 안 배도 적당했을 거고, 슥 보자마자 답이 이것도 탁 넘어가는 게 문제들이, 문제들이 꽤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좀, 나름 뭐 평, 뭐, 풀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점수가 좀 나온 친구들은 뭐,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 고3인데, 나 화투를 선택했는데, 나 이제 화투를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막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너무 상심하지 마요. 원래 6월 평가원 때 역대로 다 보시면은, 점수가 그,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올라가면 해서 가다 보면 9월 달쯤에서 9월 10월 되면 거의 또 이렇게 만납니다. 그 갭이 또 많이 메꿔지게 되거든. 따라서 뭐 단순히 시험 한번 봐가지고 와 이거 버려야겠다 그런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오케이? 뭐 시간이 모자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문제 많이 풀고 또 이제 좋은 문제들 반복적으로 풀고 좋은 문제라는 건말 그대로 뭐 기출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 파, 풀고 풀고 하시다 보면 은그 차이 나는 갭이 몇 곳일 거야.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음. 여튼아 바로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입니다. 그이 해설 강의는 그 뭐죠? <웃음> 그 수능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라서 가벼워, 가벼운 문제들은 그냥 쉭쉭하고 넘어가버릴게요. 그냥 에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고문태죠. 우리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열화학 반응식에서 저기 개수는 다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 따라서 1몰, 5몰, 3몰, 4몰에서 2 2 2 0 k 줄 따라서 1몰의 C3, H8이기 때문에 저기 숫자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방출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번 같은 경우는 증기압력인데 뭐 기본적으로 잘 알겠지만 은 온도 T도 C면 이렇게 세로로 보면 되잖아. 그럼 증기압력은 X가 더 크다. n 는 맞고. 그 다음에 분자 사이의 인력은 증기압력이 세다는 건 기체가 매 기체가 잘 된다는 거고 쉽게 기체가 되니까 분자끼리 못 당긴다 이거죠. 따라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Y가 더큰 거지.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다음에 세 번째 기준 끓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건 기체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고 기체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는 그렇죠. 증기압력이 낮다 이거죠. 또는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은 증기압력이 1기압일 때, 증기압력이 1일때 그때 온도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기준 끓는 점은 Y가 X보다 더 크죠. 애도 반대로 얘기했네. 그래서 맞는 학생은 A 하나가 되는 거야. 다음 갑니다. 어, 1ATM에서 뭐 이건 알죠 여러분 어, 물 위에 얼음이 뜬다는 거 따라서 뭐기역보기 같은 경우는 밀도는 뭐 얼음이 더 작죠 물보다도 그래서 A가 A보다 크다 그 내용이고 다음에 1g당 부피가 뭐냐면 하 어, 질량분의 부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 질량분의 부피는 밀도의 역수니까 따라서 니은보기는 밀도에 반비례하는 거 따라서, 라하고 가보시면, 밀도는 라가 더 크거든? 그렇지 그러면 1g당 부피는 가가 더큰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다음에, 1mm에 들어있는, 어, 뭐, 분자수? 우리가 어쨌든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럼 1mm니까 부피는 같이 뒀잖아요. 근데 죄다 물이기 때문에 이질량은 몰수에 비례하는 거지 뭐. 따라서, 음, 분자수가 바로 몰수니까요. 밀도하고 분자수는 비례한다. 그래서, 나는 0.917이고, 나는 1이니까, 아, 나가 더 많죠. 땡.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네, 다음. 어, A는 면 심입방이죠? 면 한가운데 있으니까. 음 계속 기억 알루미늄 고체는 체심이 아니고 면심이다 저 체심 쪽이 틀린 거고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분자결제인 건 알죠 이거는 설명도 뭐 특별히 다할 거고 다음에 단위세포에 들어가 있는 건 여기 꼭지점에 있는 건 원래 사이즈의 8분의 1 8분의 1 곱하기 8개니까 8분의 1 곱하기 8뭐 굳이 쓰면 꼭지점에 있는 개수는 8분의 1 곱하기 8 면에 있는 거는 원래 사이즈의 절반 육면체니까6 하시면 디귿보기가 되는 거지만 그치? 래서티것은 4로 맞고 다음 갑니다. 우리 이삼투압인데요삼투압은 파이는 CRT라는 식 알고 계시고 그리고 화2에서는 그냥 화학에서는 높이에 비례한다. U자 간에서. U자 간에서 높이 차. 그렇죠? e c 는 좌우의 농도 차. N은 높이 차. 그런데 원래는 이식 자체가 로즈H예요. 그게 로은 밀도. 그래서 문제에서 어 물과 수용액의 밀도가 일정하다 했으니까쓱 중력과 수도치.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녀석이나 A 녀석이나 뭐 비례관계다. 이거 보시면 되고 R은 상수니까 지워져 버리고 온도 지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몰농도라는 건 부피 분의 몰수인데 결국 남는 건 이거거든. 그렇 그런데 거기 수용액의 부피는 다 똑같이 했죠. V, V, V로 해서 다 같죠. 따라서 용질의 몰수나 높이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렇게 식 나온 게 머릿속에서 차차차 돌아가지고 아, 몰수가 뽑히네. 딱 뽑아서 바로 달리시는 거야 그래서 높이차가 1이니까 아너 x 1몰, 너 1이니까 y 1몰, 그다음에 n x가 질량 두배 됐으니까 2몰, e 그래서 높이차는 2 e 이렇게 되겠지, 뭐 아마도. 자, 이제 보기를 가면 어, 나의 평형 상태에서 나가 어디 있냐, 그런데 잠깐만. 아, 요거 어. 나의 표현 상태에서 수면의 높이는 어쨌든 A 하고 B 봤는데 음, A보다 B? A는 뭐고 B는 뭐지? 오씨, A 하고 B. 아, 그렇죠. 여기서 일로 물이 이동하니까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가죠. 그렇지? 계속 고그 내용하는 게 기억법이고 이게 틀렸고. 다음에 화학식량은, 뭐, X 하나가 1g이고 Y 하나가 2g이니까 Y가 두배더 크죠, 뭐. 그래서 Y가 X보다 크다가 맞고, H는 당연히 1보다 커지죠. 그치? 렇 따라서 답은 ᄂ하고 디귿 됩니다. 다음 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탐구, 활동인데요. 뭐, 이 내용이죠, 뭐, 어쨌든 간에. 수소결합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잖아. 근데 여기서 수소결합하는 건 HF밖에 없잖아. 분자량 작은데 왜 이렇게 끓는, 끓는 점이 높아? 얘는 수소결합하니까. 오케이? 수소결합을 한다고 무조건 끓는 점이 다 높은 건 아니에요. 분산력, 분자량이 꽤 크면, 오케이? 분자량이 막 해서 더 올라가잖아? 그러면, 어, 저 수소결합보다 더센 힘을 발휘하기도 해. 어쨌든 이 내용은요, 수소결합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음, 가장 뭐 맞는 건 1번 보기는요, 분자량이 클수록 hf 때문에 안 맞고, 2번은 액체에서 hf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존재한다는 건알 수가 있고, 그지그 다음에 뭐 3, 4, 5번도 읽어보면 되죠. 이거는,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갑니다. 상평형 그래프를 볼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음, t 1도시 3기압입니다. 3기압이면 대충 뭐 여기 압력 대충은 딱 하나 집어넣고요. 물질 액수의 두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룬답니다. 그럼 여기서 평형을 이루는 건 바로 요 포인트 되는 거잖아 따라서 기체하고 고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얘는 기체고요. 얘는 고체가 되는 거 뭐, 그 자, 그 상태에서 이때 온도가 T1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기억보기, t1하고 t2, t2가 더 크고, 기억은 땡. 다음에, 6기압에서6기압은 대충 여기좀잡고요 x의 어는 점, 어는 점이라는 건 고체와 액체가 편형을 이룬 지점이잖아. 대충 여기 잡으면, 이때 온도가 바로 어는 점 돼버리지 뭐. 그래서 어는 점은 t2보다 높다가 맞죠. 다음에, ㄷ, 가에서 외부 압력을 변화시켜가지고 t1도시, 온도는 t1으로 고정시켰는데, 압력이 오기압이니까 여기쯤 되겠네, 요 위치. 그, 요 위치에서는 고체가 가장 안정한 상이기 때문에, 고체의 양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쿠 분필이 와삭와삭 났네. 예, 네, 그리고, 어, 기체의 양은 줄어들어 버리겠지 만 따라서, 알파의 양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는 거죠. 되게 또 땡. 그래서 맞는 거, 리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음. 자, 요 반응에서 우리가 반응에서 개수는 변화량의 비잖아 따라서 변화량의 비를 가지고 개수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줄때 얼마씩 주느냐, 반반반반 반반 주느냐 거의 대부분 1차 반응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1차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시고 따라서 대충 여기 잡을까요? B가 3만큼 증가했을 때 A는 여기 잡으면 0.5잖아. 2에서 0.5로 1.5 줄었죠. B가 3 변했을 때 A가 1.5 줄었으니까 B가 A보다 변화가 2배. 그래서, small b는 2 e,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가 처음에 t초일 때 2에서 1 됐고, 그 다음 또 t초 갔을 때 0.5 됐으니까, 아, 너는 1차 반응이구나. a의 1차다, 그치? 자, 그래서 기억보기, small b는 2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평균 반응 속도는, 뭐, 평균 반응 속도는요, 0에서 t 동안이, e, 0에서 t초 동안, b 할까요? b? b 2 변했죠, 2. E. 그래서 b가 2만큼 생겼습니다. 다음에 또 t에서 e t 동안, t에서 2T 동안 b, 1 생겼죠, 1. 따라서 평균 반응속도는 전체 반응한 양 또는 생성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거든. 따라서 그때의 2배이다가 맞죠. 그렇지 순간 반응속도는 우리가 반응속도식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1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k 곱하기 반응물 a에 1승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k라는 건 총매를 썼냐, 또는 온도에, 그 총매하고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잖아. 근데 온도는 일정하기도으니얘는 지워도 되고, 그러면 순간 반응속도는 해당 지점에서, 해당 시간에서 A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따라서 T초일 때 A의 농도는 1이고요. 다음에 3t일 때 A의 농도는 뭐, 이거의또 절반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2분의 1인데, 그게또 절반이니까 4분의 1 되겠죠. 따라서 4배이다가 맞죠. 대절. 예, 그래서 답은 다 맞네요. 다. 기니디 전부다. 다음 갑니다. 음, 생성열 가지고, 그, 엔탈피 머뭐 구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소화물 같은 경우에는 생성열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뭘 살펴보냐 하면 탄소하고 수소하고 지금 원자들의 개수가 같은지만 보면 돼. 보면 탄소 두 개, 2개, 탄소 두 개고 수소 여섯 개, 여섯 개갖고 산소 개수 같잖아요. 따라서 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그럼 이때 엔탈피가 있는데 생성열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원소로부터. 에를 만들고 원소로부터 에를 만들 때이 에너지가 바로 생성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성열이 X면 AX고 n 는 이게 Y가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결합 가지고도 결합 가지고도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가 결합이라는 거, 이렇게 결합 쓸게요. 그러면 내가 이걸 끊을 때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니까 요래,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갈려면 어, 생성률로 따지면 이렇게 돌면 되니까 n은 빼고 n은 더하는 거고 그렇지? 결합 에너지는 이렇게 가면 되니까 반응물 결합 에너지 더하고 생성물 결합 에너지 빼버리면 되는 거지 뭐. 맞죠? 그래, 따라서 이거 더하기 빼, 이거에다가 이걸 뺀 값은 이거에다가 이걸 뺀 값하고 같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절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y-x로 한번 해보죠 뭐. y-x. 그럼 뭐, 자, 마이너스 개수 더하기 Y죠? 그럼 1로 가는 거니까, 요렇게 돌리면 되거든. 따라서 이 녀석의 결합에너지는 더해라. 그리고 이 녀석의 결합에너지는 빼라가 되는 거지 뭐. 그치? 자, 그런데 뭐다 해가지고 나중에 없애는 건좀 불편하니까, 공통으로 있는 거, 여기서 이거 뺄 거니까요. 그치? 따라서 공통으로 있는 건 지워주면, 이거, 이거, 아유, 이걸 지워버릴까, 아예? 요세 개, 요세 개, 다음에 요거 두 개, 2개, 요거 두 개는 다 지워지잖아. 그치? 다음에 CO 결합했으니까 요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CO 결합했으니까 하나 딱 지워지고, 그럼 뭐 남아요? 여기는 CO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CH 남고, N은 CC 남고, OH 남잖아. 따라서 이거 CO 결합에너지, 요건 더 해주고, 플러스 했으니까. 그 다음에 CH 결합에너지, 아, 요거 더 해주고, 그치? 다음에 이거 CC 결합에너지 빼주고, 그다음에 OH 결합 에너지 빼주면 되는 것이 뭐? 그러면 이거 제요 계산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나오지? 어, 12 나오네, 12. 그다음에 요거요거 요거 빼면 마이너스 나오네요, 마이너스. 412 빼면 51 나오네, 51. 그렇지? 따라서 이 값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30, 40, 아니구나, 39 떨어지겠네. 맞죠? 따라서 절대값 씌워버리면 39가 나온다는 거. 간단하죠, 이것도. 네, 다음 넘어갑니다. 음 산인데요. 음 우리 산에서 이온화 상수, 약산 같은 어쨌든간에 N은 평형에서 H A의 양분에 H 곱하기 A 마이너스 양, 그렇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약산이라면 근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근사해서 초기 H A의 농도 그냥 c라고 써도 되고. 박스에서 HA 써도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1대 1로 발생하니까 1대 1로 존재하니까 한 놈만 해서 제곱시켜버리면 되죠. 뭐. 그럼 내가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막 구하는 건데 이게 강산이냐 약산이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이 강산이면 수소이온농도가 0.2몰 농도 나와야 되는데 pH 3이니까 수소이온농도가 10에 마이너스 3승이거든. 그치? 따라서 얘는 약산. 그럼 약산이니까 내가 근사식으로 K값 내가 구해줄 수 있지. 그러면 대입하면 밑에 분자는 이 녀석 K 값 분자는 음, 이 녀석 몰농도 써야 되잖아. 그럼 0.2분의 1, 0.2분의 1이 5네요5네요 어, 그렇지? 곱하기 자 위에는 수소 이온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거 위쪽에 대입하면 얼마?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따라서 요거 K 값 K 값구했고 애는, 만약에 이 녀석이 강, 염기라면, OH가 10에 마이너스 1승 있어야 되거든. OH가 10에 마이너스 1승이면, pH는 더해서 14니까 10에, 14, 10, 어, 마이너스 13승. pH는 13 떨어지죠. 아, 애는 강이에요, 강. 그렇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일번다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아니죠. 수소이온 농도 여기 나와 있잖아.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에서 OH 한 강이니까, 어, 요 농도 그대로 써주면 되죠. 따라서 0.1, 몰 농도인데, 몰 수물었잖아. 그럼 몰 농도에 부피 곱하면 되니까 10ml. 미리는 1 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지? 따라서 얘도 틀린 거고. 다음에 이온화 상수 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로거 맞췄죠. 그리고 가하고 나를 모두 혼합했다. 그럼 모두 혼합해놓으면, 자, 보시면, 몇개 있어요? 0.2 곱하기 100이니까 20ml. 몰. 얘는 0.1 곱하기 100이니까 1 0 m m 그럼 뭐야? 딱 절반. OH 다 사라지고. 그럼 이거 딱 절반만 반응하잖아. 그럼 절반 반응하면 HA가 10 남고, 그 다음에 A-가 10 남으니까. 그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업 때한 것처럼 HA, 그 다음에 H+, A-인데, 뭐이 녀석이 1 0 m m 얘가1 0 m m 인데 애가 없잖아요, 거의. 그치? 오케이? 따라서 이 경우에 N은 없으니까 역반응 가지도 못하고요. 정반응해봐야 K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잘 가지도 못하죠. 약이니까요. 그렇지? 따라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 뭐 하는 거잖아. 완충용액 하면서 등등 해서. 따라서 2분의 1이 아닌 거고. 다음에 2분의 1인 거 맞죠. 20, 10이니까. 0.1번 정도 B, A 액성은 우리가 어쨌든 액성은 따지는 건 이런 거지. 5번은 B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인데 강은 어쨌든 뭐 애들 물 같은 거안 건드리죠 가수분해안 하죠 상대적으로 약살의 음이온 이거 약이잖아 애가 가수분해 해서 물안 돼서 지가 수소를 뺏어오는 거지 뭐 지가 뺏어와서 물은 뺏겨서 OH 그래서 염기성을 띠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렇게 해서 아 너는 액성이 중성은 아니죠 <웃음> 이게 약염기성이다. 해도 되고 뭐 그냥 액성만 판단하려면 강도하기 약이면 강이죠. 뭐. 따라서 강염기 더하기 약산이니까 아, 연기성이 더 세구나. 그래서 약염기성을 띈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지. 맞는 거 3번. 다음 갑시다. 자, 부피가 같은 양 항철 용기에. 그니까, 러 이거 쪽은 점점 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화원에서 양쪽 관계 기본 개선 다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내용들 막 꾸준히 뭐 왔다 갔다 문제 올라오네요. 아 전체 기체의 첫 번째 질량 같다 했으니까, A2X고 A8Y잖아. EX하고 8Y 같아야 되니까, 아, 이거 내가 4로 쓸게요, 4. 오케이? 4. 그럼 Y가 1 되니까, N은 3g. N은 5g 되는 거잖아. 그럼 8g 같아졌잖아. 그렇지 그리고 기체 파트에서 결국 기체 파트는 요 어, 내가 압력하고 다른 걸 줄게. 그래서 그 안에 몰수, 기체의 몰수가 얼마냐? 그거 따지는 능력 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기체의 몰수라는 건 T분의 PV에서 어, 부피 같으니까 지우면 되잖아요. 따라서 몰수는 T분의 어, 압력 P가 되는 것이. 그래서 T T 다 지우고 PP 다 지워버리면 몰수는 A 떨어지고 다음에 이것분에 이거 하면 4, 4 지워지잖아? 3분의 5 나오잖아요. 분수가 좀 보기 싫으니까요. 까뻑시다. 이것도. 따라서 n은 3 곱해서 6, n은 5라고 쓰면 되겠네. 그렇지? 자, 우리 이거 쓰는 거예요. a, 4g에 a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4a개 있고 3g이면 3a개 있고 다음에 4, 5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b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5b개 있어서 4a 더하기 4b는 6 다음에 3a 더하기 5b는 5해가지고 각각 개수가 몇 개인지 뽑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방식이 해되죠 4A 더하기 4B는 6 다음에 3A 더하기 5B는 5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셔도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화원에서 많이 보는 건데요. 그치? 그래서 렇지그그 화원에서도 어쨌든 연립하나 식을 한번줄더 한 써가지고 연립하나 여기에서 애초에 B 또는 A의 질량을 똑같이 맞춰놓고 하나 갈거 같거든요. 따라서 요 B의 질량을 똑같이 맞추면 여기 얼마 곱하면 되지? 그렇지 5 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죄다 5다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4 곱하면 되죠. 죄다 4 곱하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이거 5 곱하면 4, 20이고 5, 4, 20. 4, 3, 10이잖아. 그럼 20하고 4, 3, 10이니까 몇 그램 차이 나지? 8 그램 차이 나지? A가 8 그램 더 있는 거야. A가 8 그램. 5, 4, 20. 어, 4, 3, 12. 8. 그럼 이것도 5 곱하면 5, 6에 30. 다음에 4, 5, 20. 10개 차이잖아요. 10개. B의 양 같은데 A가 그렇 10개가 더 있었거든. A 10개가 8 그램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A의 분자량은 얼마? 예 0.8 쓰면 되죠 0.8 그러면 B의 분자량은 A가 4g 딱 절반 있잖아 요 그럼 A는 여기에 5개가 있는 거고 합쳐서 여기 6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B가 여기에 하나가 있는 거지 뭐. 오케이 왜 A라고 썼냐 따라서 B 하나가 4g이니까 B의 분자량 4라고 쓰면 되죠 그럼 0 8분에4니까 얼마? 5,8에 40 그렇죠 5 나오겠네 답은 4번 화원이네요 화원 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하는 거 빼고 자, 화원이에요 이거는. 약산의 이온화 반응식하고 뭐 나오는데 이거는 그 약산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소금물? 0 5물 어쨌든 쟤는 100% 이온화되는 거고 NA도 CL도 둘다 강강이기 때문에 뭐 가서 분해 안 하죠. 중성. 다음에 HA 약산만 넣었을 때 0.5 몰농도. 그다음에 여기는 야 약산 HA가 있고 그 녀석에 n a 신양써도 돼. 짝경기가 있잖아. 애는 완충이지 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기억은 완충 안 되죠, 그렇지? 완충 용액이라는 건 약산 또는 약경기 베이스에 그녀석의 짝이온, 그렇지? 걔들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에 이온 pH는요. 음, 얘는 산만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A 를더 넣었으니까, 오케이? 지금 평형 이동이 더안 되겠죠 뭐. 그렇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약산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올라간다 보시면 이거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시구라 하나 설명을 하면 약산만 있었을 땐 A만큼 그리고 A만큼 A만큼 있었거든. 농뭘 농도로 따지면 그렇지? 근데 거기에 약산 농도 좀 줄여버리고 A 마이너스를 내가 또 이만큼 넣은 거야.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버리니까 그치? 오히려 이 녀석의 양은 줄어버리겠지, 뭐. 계속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pH는요, 이게 산이 좀더 세서 pH는 다가 나보다 크다가 맞죠. 다음에 세 번째로, NaOH, 염기를 집어넣었는데 이건 완충작용을 하니까 염기를 넣어도 pH 변화가 별로 없죠. 그거 묻는 게 질문, 요거예요 따라서 가는 pH 변화가 심하고, 다는 완충용이기 때문에 pH 변화가 별로 없어. 따라서 pH 변화는 가가 다보다 크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니연하고 디겨되는 거예요. 다음 갑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알겠지만 그냥 휘익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자, 어, 기체 계산하는 거몇개 합쳐서 여섯 개, 몇개두개 따라서 이거 전체 몇 개? 8개. 화학 반응식다 나왔으니까 2, 1, 2. 세개가두개 됐으니까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1돼버리는 거지. 뭐 그렇지? 자그 상태에서 음, 가는 실린더에 A하고 C를 경철 용기에 넣고 반응을 시켰어요. 반응시켰는데 A가 남았으니까 B가 다 사라진 거지. 뭐. 그럼 내가 이 변화를 위에 계수하고 맞춰보면 여기 계수 B1이거든. 2니까 2배 됐지. 그러면 딴건 몰라도 전체 변화도 몇 배? 예, 두배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는 전체 개수가 6개가 있는 거지, 뭐. 이거 합쳐서 6개라고, 합쳐서 6개. 근데 합쳐서 6개인데, 나에서 A의 몰분율, 우리 몰분율이라는 건 밑에는 전체 몰수고, 아다 필요 없다. 몰분율에 전체 몰수 곱하면, 뭐, 몰분율하고 전체 몰수 곱하면 몰수 나와버리잖아. 따라서 A 면 몰? 1 몰. 6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합쳐서 6 몰이니까 C는 5 몰. 이렇게 있었던 거죠, 뭐. 그치? 자, 개수 나왔잖아요. 전체가 b가 두개 반응했어. 그럼 c는 네개 생겨야 되거든. 네 개가 생겨서 다섯 개니까 여기에는 c가 한개 있는 거고. 합쳐서 해서 개니까 a는 다섯 개 있는 거죠, 뭐. 다 됐죠? 그 질문이 뭐냐? 아이쿠난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 항상선이 삐뚤어져. 가의 실린더 속에서 a의 부분 압력. 그럼 a의 부분 압력 전체 기압 3에다가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몰 분율 얼마지? 6분의 어. A니까 6분의 5 나오네. 다음에 나에서 실린더에서 C의 부분 압력, 전체 압력 1기압에다가 C의 물분율 6분의 5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이거 슥슥 지워지니까 답은 얼마? 3 떨어지는 거지. 간단하죠, 이것도 됐어요. 이게 13번. 다음 갑니다. 여기 14번은 좀 특이하죠, 문제가. 그러니까, 원래, 이들 용질과 용매라든지 이런 관계 가지고 몇대 몇이냐 하면서 막 따져야 되는 거는, 음, 묽은 용액의 성질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농도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어, 설마, 뭐,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변환해 가면서 연립해서 푼 친구들은 없을 거고. 그쵸? 지있을라나 있을 수도 있겠다. 어마하게 시간이 좀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는 건, 결국은 애는 밑에, 음, 용질, 그 다음에 용매, 용액이니까, 위에 용질 이 관계고, 몰랄 농도라는 건, 용매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용질 이 관계잖아, 그치? 뭐, 당연히, 애는 뭘 쓰고, 이건 질량이고요 애는 죄다 질량인 거죠, 뭐. 곱하기 1 0 해야 되는 거군. 그래서 그 관계, 이거 식대에 해서하려면 이게 복잡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뭘할 거냐 하면, 어, 몇대 몇이냐? 관계로 가려고요. 즉 우리가 뭘 숫자가 뭘나누다 10하고 사나왔잖아 숫자가 나왔다는 건 까도 된다 이 뜻이거든.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용질이 10몰이 라라고 합시다. 용매는 w 그 g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N은 4몰이니까 용질이 4몰이 있시다어 용매는 w 그 g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W가 1000g 되겠네. 1000g. 음, 1000g일 때. 어쨌든 용지에, 용질의 몰수비가 10대 4 되는 거죠, 뭐. 그지 이런 관계야. 그런데, 첫 번째 1번, 요두개 포인트가, 현재 난 몰랄 농도 지금 하나 썼어요, 몰랄 농도. 숫자 에 있어서 숫자 먼저 깐 겁니다, 제가. 다른 거 말고. 자, 그런데 이두 포인트가 퍼센트 농도가 같대요. 자, 봐요. 퍼센트 농도가 같아. 그런데 용매의 양은 같아. 그렇지 야, 그러면, 현재 저기 쓴건 용질에 몰수신 거거든? 10몰, 4몰. 그럼 용매의 질량 같고 그 다음에 농도도 같아. 그러면 용질의 질량도 같아야 되잖아. 퍼센트 농도가 같아지려면 아, 이거 10몰, X10몰하고 y 3몰에 용질의 질량이 같아. 그러면 10몰, 4몰이 질량 같으려면 화학신량은 몇 대면? 그렇지, 4대 10대면 되는 것이. 그래서 x는 화학 식량이 4고 y는 화학 식량이 10이다라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이두개 포인트 비교를 해 보면 a 몰랄 농도 그 a 몰이 있어. 물 1000g에. 그치 다음에 이거는 y는 10몰이 있어. 10몰. 물의 질량은 똑같이 1000g w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같겠죠. 그럼면 애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농도가 2a로 같은 거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적어도 우리가 문자 한 개만 딱 이제 남겨놓고 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퍼센트 농도 같은데 용매의 질량도 같아 그럼 용질의 질량도 같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몰수가 A몰 10몰이니까 여기에 Y의 화학식량 10 X의 화학식량 4를 곱해서 A가 같아지면 된다는 거지 뭐. 그치? 따라서 A는 얼마? 25 나오죠 그럼 A가 25 나오면 이 값은 50이 떨어지거든 마치? 아, 이거 50%구나. 그럼 50%라는 건 이런 거지. 전체 100g 있거든? 그치? 그러면 이 녀석도 몇 g? 아, 100g 있어야 돼. 너 100g이야? 너도 100g 있어야 돼. 이런 거죠, 뭐. 됐죠? 에? 예, 그래서 요거 뽑았고. 이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음, 이거 A니까, 이제 요거 비교하면 되겠네. 여기도 10이고요. 여긴 여기 4. 같은 Y잖아요. 이야야야 같은 y 야 같은 Y 그럼 같은 y 인데 여기나 여기나 같은 y 인데 이제 농도 뭘로 비교하지 모르겠다. 어 몰랄 농도가 10대4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네가 10몰이 있으면 너는 4몰이 있으면 돼.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음, 몰랄 농도가 10대4, 몰랄 농도가 10대4. 근데 용질의 몰수도. 참 10대 4 맞죠? 요게 10이고 이게 4니까. 용질의 몰수도 10대 4. 애도 10대 4고 애도 10대 4. 그럼 용매의 질량도 같아야 되겠지. 그럼 내가 용매 질량 100 잡았으니까 애도 100 잡으면 되잖아. 그치? 야 그럼 용매 질량 100g 나왔어. 이거 화학신량 10이니까 애는 40인 거야. 그치? 그러면 마지막 B. B는 얼마 나오죠? 전체 용액의 질량 분에 용질의 질량 하면 되죠. 곱하기 100. 따라서 A분의 B. A는 5 0 A는 25 나왔으니까 A분의 1, 25분의 1 곱하기 B는 퍼센트 농도, 전체 실량물 어, 100g에 이거 40g 이니까 140g 됐죠? 그리고 용질의 질량 40g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 아 복잡다, 계산하면 이거 4 떨어지고 0, 0 지워지고 그 다음에 2, 2 지워지면 분모는 7 나오고 2, 4, 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분의 8 그래서 이를 관계 뽑아가지고, 몇대몇진짜 뽑으면 되는데, 음, 특이하죠, 문제가. 그래서 14번 정도 좀 꼼꼼하게 몇 번씩 좀파놓으시고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좀 해놓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야, 이거는.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트는요, 내가 풀수 있다 없다를 좀 넘어가지고, 그, 사실 그 자료가 많이 부족하니까, 어, 많은 해설지도 해설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설명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야 15번 갑니다. 15번. 어, 어느 점 내림한 건데 어쨌든 애도 음, 온도 변화라는 건 K에다가 몰랄농도 용매의 진량물의 용질의 몰수잖아. 근데 용매는 전부 다 100g으로 일치시켜버렸거든. 따라서 온도 변화가 k 곱하기 용질의 몰수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뭐 용매, 종류 바꾸고 용질의 양 바꿨을 때둘다 동시에 바꾸면 좀 복잡하니까. 첫 번째는 요두개 비교하는 것이 뭐. 용질의 양은 같아. 용질의 양은 같아. 용매 종류만 바뀌었어. 용질의 양은 같은데, 어, 용매 종류만 바꿨어. 같은 용질의 양은 똑같이 넣었거든. 그런데 용매를 바꿨더니 n은 k 올라가고 n 는 k 올라갔어. 용질의 양은 같아. 그럼 온도 변화가 바로, 그렇지, 몰랄 내림 상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몰랄 내림 상수는 A가 A보다 두배더 크다. A가 B보다 두 배가 더큰 거죠, 뭐. 이렇게 딱 맞고. 어, 이게 0이 아니에요. 쭉 가서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델타 T니까요. 다음에, T도 C에서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이게 니은 보기는 이거죠.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건 원래 증기압력에, 그렇지, 용질의 몰분율이거든. 그런데 용질의 몰분율은 매. 질. 그 다음에 요거 용질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렇 따라서 나하고 가. 나하고 가 비교하면 똑같은 거야. 근데 용질의 양이 두 배인 거야. 그래서 용질의 양을 내가 두 배로 했다 쳐도, 오케이? 여기에 미칠이 있기 때문에 용매의 양은 똑같아. 애가 없으면 두 배죠. 근데 애가 있어서 두 배가 안 되는 거거든. 따라서 그거 묻는 게 이번 고전적으로 한 번씩 물어보는 것들. 다음에 세 번째 티긋. A200g에 Y3wg 녹였대요. 온도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티긋 보기는요, 우리가 그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거 알고 있잖아.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개수가 중요하다 했었지. 그렇지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것이, 음, A. A는 X하고 녹인 거거든. 그럼 A랑 비교를 한번 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 200g. 현재 이거는 100g 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200g이니까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몇 배인지만 해보자. 용매의 양에는 반비례인데 여기는 100g인데 쟤는 200g이니까 2분의 1배야. 됐지? 식을 준비하시고. 다음에 Y를 3W 녹였대요. 근데 Y3W 녹인 지점, 이때 온도 변화나 용매 B에서 X3W 녹인 지점,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 용매의 종류 같거든? 용매의 종류 같으면 이게 치워지죠 그렇지? 그럼 내가 뭐만 할수 있냐면 온도 변화가 바로 용질의 몰수 관계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온도 변화가 둘다 같잖아. 아, Y3Wg의 몰수는 X2Wg의 몰수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Y3W면 X2W로 바꿔놓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X2W로 해석을 하게 되면 X2W 그러면 여기 용매 a 의 X2W로 요면요 지점이거든. 그렇지? 따라서 어 2K가 올라야 돼. 그런데 용해의 양이 100g에서 200g으로 두배 돼서 전체 값은 반해야 되니까 따라서 온도 변화는 얼마?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땡.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15번. 별거 없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 그 수식에 대해서 암기는 당연하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전개했을 때 변수 다 처리해서 그 필요한 거, 너하고 너는 어떤 관계야? 그거 뽑아내는 게 음, 훈련이 잘돼 있어야 돼. 다음 갑니다. A 하고 B가 만나가지고요, CD가 만들어지는데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 볼 때에도 평형이든 이런 반응이든간에 전체 변화량 잘좀 보세요. 얘도 어세 개가 세개 3개 됐으니까 전체 변화 빵이거든요. 그럼 전체 변화가 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걸 많이 해요. 중요한 의미를 많이 주잖아, 평형도 그렇고, 그렇지? 뭐 어, 그래가지고 반응전이나 반응후나 선체볼 수가 같다 이런 것들 정도 화학평형에서도 저값이 어떻게 저거에 따라서 평형상수식이 어떻게 우리가 바뀌서쓸수 있는지도 계속 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자 그래서 왼쪽은 표는 온도 T에서 부피가 같은 강철 용기에 혼합기체의 압력이 이기압이 되도록 그러니까 PV는 NT에서 온도는 T니까 지우셔도 되고 부피 같으니까 지우셔도 되고, 따라서 압력이 몰수죠, 뭐. 압력이 몰수. 그지 자, 그래서 반응 전에 B의 몰분율, a 하곱 EA, B의 몰분율을 두배 했네요. 그지 그런데, 음, 부피 같은데 압력이 처음에 이기압 되도록 했거든. 따라서 이거는 전체 몰수도 같은 거야, 1대1로.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럼 전체 몰수가 같아. 몰 분율은 전체 몰 수분의 B의 몰 수잖아. 그런데 몰 분율이 B의 몰 분율이 두배 두 됐다는 건 B의 몰 수가 두배됐다이 뜻이죠. 그렇지? 에라 모르겠다. 1몰, 2몰 쓰시오. 까실 까 아이 나중에 씁시다. 혹시 도 모르니까. 어? 어쨌든 둘다 까줘야 되지. A, B 깔지, 깔치, C 깔지는 좀 보고요. C를 까는 게좀더 좋죠. 왜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개수라는 건 변화량이고, A하고 B밖에 없었으니까, A하고 B밖에. 그러면 나중에 반응 후에 C가 생겼다는 건 C의 양이 바로 개수가 된다는 거지. 그치? 변화량 얘기하는 거니까. C 가이렇게주더 낫고, 우리가 이 부분 압력이라는 건 전체 압력에다가, 그치? 그 다음에 몰분율 곱하는 거잖아. C의 몰분율. 그런데 이게 전체 몰수가 변함이 없거든. 전체 몰수가 일정하거든. 전체 몰수가. 그러면 반응 전류의 전체 압력도 일정하거든. n 일정하거든. 그럼 뭐야? 이 부분 압력이 2대 1이잖아. 그게 바로 몰 분율이고. 그럼 이몰 분율이라는 게 아까 b의 몰 분율하고 같은 거거든. 따라서 아몰 분율이 2대 1이야. 그러면 c의 몰수 전체 몰수가 일정하니까 c의 몰수도 2대 1이다. 그래서 c의 몰수를요 두개한 개로 내가 깎게요. 그럼 이걸 까는 순간 실험 1에선 C가 2개 생겼고 실험 2에선 C가 1개 생긴 거거든. 그럼 발생량이 2대 1인 거야. 근데 집어넣은 B는 1대 2로 집어넣었거든. 그러면 B가 만약에 다 반응에 참여했으면, 참여했으면 생성물의 양도 1대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B가 다 반응에 참여한 건 아니야. 그럼 만약에, 그럼 쌤, A가 만약에 반응에 다 참여했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느낌상 엇갈린 것 같지만. 그럼 A가 다 반응에 참여했으면 C 두개 생겼잖아? C 두개 생기면 A는? 그렇지. 하나, 두 개, 두개 반응한 거니까 A가 두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하나 생겼으니까 A가 하나 있는 거지 뭐. 그지 됐죠, 이거?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B의 몰수 모르니까 B의 몰수, 뭐, B 있다 칠까요? E, B 있다 칠까요? 그런데 전체 몰수가 같아야 되니까 2 더하기 B가 1 더하기 2B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B를 구하면 B는 1이 나온다고. 1. 오케이? 왜 A가 다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지금 얘기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몰수는 3몰인데 좀 이상하잖아. A가 2몰 반응하면 B는 적어도 4몰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2대1이니까 한계 반응물이 A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따라서 B가 다 반응한 것도 아니야. A가 다 반응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는 B고 하나는 A인데, B는 양을 증가시켰고, 전체, 어, 그리고 전체 몰수는 같아야 되니까 A는 양이 줄었겠죠. 그러면 줄은 녀석하고 이 녀석이 한계 반응물이 된다는 거지 뭐. 엇갈리는 거. 그럼 끝났으니까 C가 두개 생겼어. 그럼 B는 네개 있어야 되고. 맞죠? 그럼, 몰분율이 두 배면, 몰수도 두 배니까, 이게 B 여덟 개 있는 거고. C 하나 생겼어. C 하나 생길 때 A는 하나 사라지니까, 너 하나 되는 거고. 그럼 전체 몰수는 얼마? 구몰 되는 거고. 그럼 애도 몰수 같으니까 구몰 돼야 되니까, 여기 A는 오몰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됐죠? 자, 전체 몰수는요. 전체 변화가 0이니까 구몰이에요. 따라서 A부터 가, A 곱하기 B? A부터 합시다. A는 B의 몰분율. 어, 전체 구몰 중에서 B는 사몰 있어. 그렇지? 곱하기, 아 더하기구나. 이제 B, B는 음, 이거죠. C의 부분 압력, 몰분율이 아니고 압력이에요. 그럼 부분 압력이라는 건 전체 압력 2개 압이잖아 전체 압력은 똑같잖아. 전체 몰수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에 뭐, C의 몰분율을 곱해주면 되거든. 근데 전체 몰수는 내가 9로 똑같이 뒀잖아요. 그러면 몰분율은 9분의 2 떨어지는 거지. 그럼 9분의 4 더하기 9분의 4니까 9분의 8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됐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십육 번, 그래서 화합 반응식 쪽이라든지 이쪽이 좀안돼 있으면 음, 힘듭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어, 좀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막 매년 하는 얘기다. 매년. <웃음> 다음 갑니다. 1 7 번. 지우개 어디 갔지? 응.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어이구, 화학평형이네요. 그래서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 이다가 돼있죠. 계수 삐고 해야 되네요, 이건. 그리고 초기 상태에서 반응지수가 20이다까지 이렇게 나와버렸고. 아, 봅시다. 어, 초기 상태에서 반응지수가 20이다. K값. 음, B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어, 좀 편하게 계산해볼까? 어쨌든 몰분율이라는건 몰수 비니까 여기에다가 몰수 비 한번 써보자고 그건 전부 다팔 곱해버리면 2몰 그 다음에 n 는 5몰 그 다음에 n 는 1몰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 보면 이 B의 개수는 모르지만 A하고 C의 개수는 내가 알거든 따라서 여기서 A하고 C가 1대 3의 몰수 비로 있었거든 1대 3 B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오케이. Okay? 그런데 반응했더니 어, A하고 C의 몰수비가 2대 1로 있댑니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X를 계산해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수식하는 거야. 어, 원래 A하고 C가 1대 3인데 A가 더 많아졌잖아. 그럼 역반응 오세 된거 아니야. 따라서 아, A는 A는 어, X에서 어, 개수 1이니까 N만큼 더해졌어. 그다음에 C는 음, 3X에서 어, 이 C네요. 2 n 만큼 빠졌어. 이두 개의 몰수비가 2대1이야. 해서, 음, X하고 N의 관계 뽑는 거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등등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음, 나는 그것보다도, 이런 것도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B를 까가지고, 나이 B를 깔 거거든. 그러면 이 B를 깔게 되면 C쪽으로 몰아볼까? A가 다 반응했다는 아이가 A가 다 사라졌어 그럼 A가 다 사라지면 B는 신경 쓰지 마시고 A만 다 보내시면 A 하나면 C 두개 생기거든 A 두 개면 C가 최종적으로 얼마? 네개 생기니까 최종 C는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보내 A 하나 X가 다 사라졌다 치자고 X 사라지면 C는 2X 생기거든 그럼 여기에서 2X 내가 더 해버리면 그렇지 C는 어 4X 되는 거지 5 4X야 5X야 잠깐만 2 4 4가 아니죠. 5죠. 쏘리. 2다 없애버리면 C4니까 1에다가 4다 하면 5. 그런데 저기서 X 다 사라지게 되면 C는 2X 생기니까. 그럼 3X에다가 2X다 하면 5X 되는 거잖아. 그치? 그쵸? 아, 5X가 5. 5X가 5? 아, 그럼 뭐예요? 이거 x 고요 o x 고요 이게 EX라 이거죠, 뭐. 그치? 5는 OX야. 2는 EX고, 1은 1X야. 그것이.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뭘 있어? B는 3x에서 5x로. 자, A가 x에서 2x로 x 변했거든. B는 3x에서 5x로 2x 변했어. A보다 B의 변화가 두배더 크잖아. 그래서 small b는 2다. 이게 뽑는 거고. 그러면 정반응 갈때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1, 그렇죠? 역반응일 땐 플러스 1. 이제 준비 끝났어요. 언제 어, 계속 했했으니까 이제 이거 볼수 있겠네. 초기 상태 저기에서 반응지수가 20이다 이제 변수는 x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몰수하고 부피 나왔으니까 음, 몰수로 한번 써볼까요? kn으로 표현해서 따라서 a 몰수의 1승 b 몰수의 제곱 c 몰수의 제곱 그리고 부피에다가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에 부피 되는 거잖아렇 그치? Q도 식은 똑같죠 그래서 내가 Q 가지고 식 계산하면 음, 3x 3x라서 3x의 적어 3x 욕 치워져 버리거든. 그럼 a만 남잖아. 그럼 쉽게 계산하기 쉬워졌네. a 2 x 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부피 2, 고그 값이 얼마라고? 음, 2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 부피 맞죠? 아? 3x 3x 지우고 x. 아왜2 x냐? 그냥 x지. 그치? 아, 내가 왜2 x 라 썼지? a는 x. 따라서 x는 얼마 나오지? 0.1 나옵니다. 0.1. 그래서 이걸로 X까지 구했어요. 요거 가지고. 그러면 X까지 구했으면 음 평형일 때 몰수 다 나오잖아요. 그럼 0.1이니까 아, 쓱 지우고 0.2몰 쓱 0.5몰 그 다음에 쓱 0.1몰이니까 평형일 때 몰수 다 구했어. 대입하면 돼. 그리고 평형일 때음 K, 부피? 당철용이니까 부피 나왔어. 그러면 답. K값 구하면 A 어, 0.2에 1승 B하고 C는요, 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승, 1 0의 마이너스 1승인데, 제곱제곱이니까, 요거 다 날려도 되겠다. 그치? 따라서 B는 5의 제곱, 그래서 5, 25. C는 1의 제곱, 1 쓰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부피,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쵸? 그럼 답은 얼마 나오지? 5분의 2 나오네요. 4번.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게 17번. 이거 어, 풀만 하자. 이었던 다음 갑니다. 음, p 기압에서 음, 화학 반응이 나왔고요. 음, 평형이니까요. 정반응 가면 1씩 더해라. 역반응 가면 1씩 빼라 준비하나 해 놓고. 하, 우리가 몰수는 아, PV 나누기 t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게 몰수가 3몰 나왔으니까 우리 p를 3이라써 버릴까. 그죠 아니, 3 써도 마찬 상관없고, t1은 1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어쨌든. 따라서, p, v 나누기 t니까요, 뭐. 그렇죠게 3몰. 게 3개 있다라고 치죠. 그럼 a만 있었으니까 정반응 우세거든요. 그러면 A는 3.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나누기 1이니까 전체 4개네. 아, 이거 전체 3개에서 nt에요. 4개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전체 변화 할수 있잖아. 전체 변화 얼마? 플러스 1 됐지. 그러면 전체 변화 플러스 1이면 정반응간 거고 플러스 1이면 B 하나, C 두개 생기거든. 그럼 여기에는 B 하나, C 두 개가 있어. 전체 4개니까 A는 한 개가 있어. 그래서 A는 두개 사라졌어, 이거죠. 그래서 A, B, C에 몰수를 지금 딱 하나 썼어요. 됐죠? 그 상태에서 내가 온도를 바꿨거든. 온도를 바꿨는데 여기에서 C에 부분 압력 나왔어. 우리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몰분율 곱한 거잖아 근데 전체 압력이 P니까 P만 싹 지우면 이게 C의 몰분율이야 자 온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C의 몰분율이 여기는 얼마지? 4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인데 C의 몰분율이 7분의 2로 줄어버렸거든 그럼 C의 비율이 줄었으니까 그렇지 여기서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다 그것 뽑아낼 수가 있고 아직 온도를 높였는지 낮췄는지 몰라요 델타 H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걸 물어본 게 기억인 거지 뭐 그치? 어, 그래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고 부분압력 7분의 2고 계산해야죠. 그런데 하나 보이는 것이 PP, 부피, 부피? 아씨 온도가 다르구나. 보이긴 뭐가 보이니? 바보같이. 그럼 역반응 같으니까 식스톤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몰 분율 7분의 2는 우리가 몰 분율이라는 건 밑에는 요 값은 전체 몰 수잖아. 그리고 위에는 C의 몰분율이니까 C의 몰수일거 아니야, 그렇 따라서 여기서부터 스타트 들어가시면 뭐. 역반응이니까 C가 처음에 두개 있었거든, 개수가 이니까요, Ex만큼 사라졌다 해요, 까짓 거. 그리고 A가 2 사라지면 역반응가면 전체 1 줄거든요. 그러면은 전체가 4 있었는데 역반응돼서 전체가 Ex 2X 줄었으면 Ex가 사라졌으면 X만큼 빼면 되거든? 4-X. 10 하나 나오지 뭐. 이걸로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X니까, 12X는 248이고, 7이 14니까, 148 빼면 6 나오네. 그쵸? 그래서 X는 0.5. 아, 0.5. 0.5. 그래서 X가 0.5니까 1 되는 거거든. 따라서, 아, C의 몰수? 1이구나. 그렇죠 그럼 C가 하나 사라진 거야 C 가 하나 사라지면 B는 0.5 사라지니까 아 여기 B는 0.5구나 C 가 하나 사라지면 A 한개 생기니까 A는 한개더 생겨서 2구나 그래서 여기 전체 몰수는 3.5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몰수는 기억보기는요 기억보기는 이제 결국은 이게 발열인지 흡혈인지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기체의 압력 나왔어 몰수 나왔어 야. 여기에서 자식 봐봐. 나하고 다 비교, 나에서 다루갈때 비교하시면 압력 피로 같죠? 부피 같죠? 그럼 몰수하고 온도는 반비례거든. 그러면 몰수가 줄었으니까, 몰수가 줄었으니까 온도가 올라간 거거든. 아, 이 과정에서 온도를 올린 거야. 그럼 온도를 올렸는데 역반응이 이루어졌어. 반응물이 많아졌어. 생성물의 양이 줄었다니까. 온도 올렸더니.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바로 뭐, 발열 반응이다. 그죠 니은? t1에서 k하고 t2에서 k. t1보다 t2가 k 값이 몇 배냐 묻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k 값이 몇 배인지만 알면 되니까, 식 한번 써볼게요. k. 몰수로 만약에 내가 정의한다라고 치면, k는, a 몰수의 제곱, b 몰수의 1승, 다음에 C몰수의 제곱 그리고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면 되죠. 부피에. 그래서 부피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부피 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대입하면 돼요. A보다 A가 몇 배냐. 그런데 부피는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첫 번째 B가 몇 배인지부터 쓰죠. B는 몇배 됐어? 예, 1에서 0.5로 2분의 1배. C는 몇배 됐지? 2에서 1로 2분의 1 그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배. 다음에 A는 어, 밑에 있으니까요 어, 이것뿐에 이거 하면 은또 뒤집어줘야 되잖아 따라서 이렇게 가지 면 뭐. A가 몇배 됐냐 해서 그치? 그래서 그대로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2가 1 됐으니까 아 2분의 1배 이게 니은 답이죠 그치? 아 그거 제곱이죠 제곱 그치? A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예 32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죠 디귿 그것은 뭐 이거죠. 뭐 온도하고 몰수 반비례잖아요. 온도하고 몰수 반비례. 그래서 몰수는 8대 7. 몰수는 8분의 7배 됐으니까 온도는 예 7분의 8배면 되는 거지. 뭐.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점이네요. 그래서 다음 갑시다. 음, 반응속도인데, 쉽죠. 애초부터 1차 반응이라고 다 주어졌고. 그러니까 반응속도가, 음, 좀, 그 많이 어렵진 않게 나왔어요. 어, 우리가, 아, 어, 뭘 수는, 여기에서, 어, 뭐 있죠? 강철 용기, 부피 치우시고. 그 다음에 온도 일정에 치우시면, 압력을 몰수로 써도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전체 압력이 전체 몰수인 거야. 근데 우리가 분수가 싫으니까 음, 숫자 곱해가지고 정수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5, 4, 20 곱해버리면 20 곱하면 얼마죠? 4, 7에 28. 20 곱하면 아, 20 곱하면 아, 4, 8에 32. 20 곱하면 5, 7에 35. 내가 지금 20 곱했잖아요. 나중에 실제 값은 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1차 반응이니까 변화량을 봐야지. 뭐 1차 반응이면 전체 변화든 뭐든 반반 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일로갈때 전체 변화 얼마 변했어? 28, 32로 4 변했지. 그럼 이게 1차 반응이니까 그 다음엔 2 변하고 1 변하면 되거든.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3 변했잖아. 아, T가 반감기야. 그럼 여기서 T 동안 4 변했거든. 그럼 애초 초기 값이 얼마냐? 어, 요 변화보다 두배더 크면 되거든. 그렇지?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얼마 변했지? 얘8 변했겠죠, 8. 그래서 초기 값이 20이다. 전체 면화 A만 있었을 때니까, 그치? 예. 됐죠, 뭐. 오케이. 그래서, 어, T초가 반감기라는 걸 뽑아냈어요. T초가 반감기. 여기 가운데가 3t잖아요. 그래서 4, 2, 1. 1, 2, 4, 8 되는 거지, 뭐. 이게8 증가해서 28 됐으니까, 어, 애초는 20개 있었다. 이게 합쳐서 20개 있었던 거야. 실제는 뭐? 나누기 20. 실제는 1이겠죠. 압력으로 따지면 1기야. 나중에 해주자고 자 그런데 그런데 음 이제 A양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초기값이거든 그런데 둘다 합쳐서거든 그러면 처음에 T초 동안에 A가 반감기니까 원래의 반으로 줄거든 자 전체 변화 쓸게요 2가 5 됐으니까 전체가 플러스 3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A가 얼마 줄었냐 유치할 건데 이 과정에서 전체 변화는 8이 변했잖아 8 3이 아니고 8이라니까. 몇 배? 3분의 8배. 그치? 그럼 a의 개수에도 몇 배? 3분의 8배 시켜주면 되잖아. 따라서 2에다가 3분의 8 곱하면 a는 3분의 8이 16 사라진 거야. 아, 이게 원래 있던 a의 절반. 따라서 a는 얼마? 3분의 32. 합쳐서 20이잖아. 20이면 3분의 60이잖아. 그치? 따라서 b는 얼마? 3분의 28. 되죠. 나누기 20 나중에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B 여기에다가 나누기 20 하면 되는 거고 이제 C만 구하면 되는데 C는 2T초일 때 B의 부분 압력 e t 여기에서 B의 부분 압력 묻는 거야 B의 개수 몇 개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20이었는데 요 값이 32잖아 전체 얼마 변했어 12 변했지 전체 값이 12가 변했다고 몇 배? 4배잖아 그럼 얘도 몇 배? 4배 시켜주면 되지 뭐 그래서 B는 16개 생겼다고 따라서 C는 16. 이게 C야, C. 그러면 질문, C에서 B를 빼라고? 16에서 음, B, 3분의 28을 빼면 돼. 그치? 그러면 그 3분의 어, 48이죠. 48에서 28 빼면 어, 20 나오지. 그치? 그리고 그 다시 원래대로 바꿔야죠. 20 나눠서. 3분의 1이지. 답 뭐. 4번. 됐죠? 마지막 20번 갑시다. 20번 가요. 에? A로부터 B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식과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 음. 어, 온도 T에서 온도는 T로 일정한데 왼쪽에 A, 오른쪽도 A 들어가 있어요. 어, p 기압에 1L고 이 p 기압에 1L잖아. 그러니까 몰수는 T분의 PV에서 T는 같으니까 몰수는 PV거든. 근데 여기 PV보다 여기 PV가 두배더 크니까 이거 1몰 농도 1L, 1몰 있으면 이몰에는 이몰이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몰수가 1몰, 이몰이 있다. 몰수 뽑아줬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둘다 각각 평행에 도달했다는 거야. 근데 평행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여기에 있는 A의 몰분율이 3분의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몰수 가지고 A가 X 사라지고 B가 2 x 돼가지고 계산하면 좀 불편하니까. 우리 한 것처럼 일단 각각 이거 몰수 B잖아요. 전체 3몰일 때 A가 1몰이 있다고 A 1몰이면 전체 3몰 B 2몰이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 맞춰주면 되지 뭐. 따라서 몰수로 따지면 A 1몰 B 2몰이거든. 그럼 다시 A만 있었을 때이 상황은 A 제벌었을까 A만 있었을 때 얼마일 때이 상황이 벌어지지? B를 2몰 생기려면 A는 하나 사라진 거거든. 하나 사라져서 1몰이니까 A가 2몰이 있었을 때 근데 실제 A는 몇 몰? 1몰이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는 얼마? 0.5. 여기는 1이다 하시면 되죠. 그치? 이거. 하트, 하트 킬러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구나. 하여튼. 이제 실제 몰수 구했어요. 이거. 자, 그럼 두 개의 몰수 구했고, 그러면 부피는 얼마예요? 압력은 일정하죠. 음, PV는 NT에서 PGO시고, 부피, TGO시면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잖아. 그래서 1몰이라서 1L거든? 그렇지? 그러 1.5 몰이면 부피는 1.5 리터. 그래서 부피는 1.5 리터니까 2분의 3 리터 이렇게 하나 해놓자고. 따라서 저기 실린더에서 상황 A 0.5 몰, B 1 몰, 그리고 전체 부피는 2분의 3 리터 하나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강철 용기 속에서 B의 몰농도는 x 몰농도다. 이건 구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기억보기부터 순서대로 가시죠. 뭐. 우리 K 값은요, 몰수로 어, 쓸게요. 그래서 A몰수, B몰수의 제곱. 그리고 부피 1-2니까 부피 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구할 겁니다. 예, 그래서 K값 바로 계산이 들어가면 왼쪽 걸로 하면 되잖아. A몰수 0.5. 0.5의 1이니까 2. B몰수의 제곱, 1의 제곱. 그리고 부피 2분의 3리터. 뒤집어야 되니까 3분의 2. 그래서 3분의 4 떨어지네요. 그래서 너는 3분의 4. 하나 했고. 다음에 두 번째 x 구할 건데. 음, 여기 x는 3분의 4데. 음, 우리가 n은 부피가 1터강철 용기로 일정하잖아. 오케이? 따라서 몰농도 구하나, 몰수 구하나 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반응 후에 어, 평형일 때 B의 몰수가 얼마냐? 그럼 내가 수식으로 쓰게 되면 A가 이몰이 있었잖아. 그러면 A가 그대로 해서 A가 이몰이 있었어. 오케이? 그럼 A가 이몰이면어 A가 음 A만큼 사라졌다 할까요? 우리가? 그럼 고거에 1승 그럼 B는 어 A, 2A만큼 생기잖아. 그거의 제곱이니까 4A제곱 그리고 부피는 1이니까 날려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A가 얼마인지 구해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평형에서 이쪽 후반부 얼마냐 얼마냐 하는 문제들은 거꾸로 D 숫자를 때려 넣어서 그런가 그런가로 풀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따라서 X가 3분의 4 그럼 B가 3분의 4분이냐? 한번 해보자고요. 맞냐안 맞나? 맞냐. 그래서 B가 만약에 3분의 4물이 있으면 또는 3분의 4물농도, 그렇지? 자 그러면 B가 3분의 4생겼으면 그거의 절반만큼 사라졌으니까 A는 3분의 2사라진 거거든. 그럼 A가 3분의 2사라지면 2에서 3분의 2빼면 얼마 나오지? 3분의 6 2? 그렇지? 3분의 4나오잖아. 그래서 A도 3분의 4다. 따라서 이걸 여기에 때려넣어 가지고 a분의 b 그런데 같은 값이니까 3분의 4나누 분의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3분의 4 떨어지잖아. 이게 3분의 4잖아. 그렇지? 뭐 됐죠? 역산으로 역산 가면 되니까. 그래서 맞네. 그래서 니은 보기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렇죠? 뭐 만약에 넣었는데 k 값이 아니야. 그럼 니은 보기는 아니네. 이러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건 다음에 귿도 마찬가지예요. 귿도 꼭지를 연 다음에 평행에 다시 도달했거든. 그럼 도달하면 전체 기체의 부피가 저값보다 크냐 작냐도 결국 우리는 Q분의 K, K분의 Q가 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지? 따라서 디귿 보기는 음, 그런데 디귿 보기를할때요이 상태에서 꼭지를 열면 와 0.5에다가 3분에서 어떻게 도해 1에다가 이거 어떻게 도해서 막 계산하냐고 따라서 그냥 평형 도달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꼭지 열어서 그냥 평형 같다 해도 상관이 없죠. 그쵸? 네, 그래서 A가 전체 3물이 있었거든. 그런데 전체 기체의 부피가 3분의 1 작다 크다 떠나서 이건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그,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할 거냐 면 K분의 Q, 버스 뭐, 죠 K분의 Q 비교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1이 나왔다면 음, 3분의 13리터야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음, 정반응이 우세야. 지 정반응 우세면 기체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지 그러면 부피는 더 커져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이 이렇게 되면, 음, Q가 K보다 크니까 역반응 우세야. 어, 그러면 기체 개수가 주니까 부피는 줄어야 돼. 판단할 수 있거든. 따라서 이걸로 내가 계산 들어가 버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산물이 있었는데, 압력은 P로 일정하죠. 그렇지 그러면, 몰수. 잠깐만, p를 1로 도 되겠다. 1 곱하기 1은 1몰. 됐지? 아 어? 그럼 p 곱하기 이거니까 3분의 13몰 된 거네. 3분의 13몰. 전체 기체의 부피가, 전체 기체 부피가 3분의 13리터면 압력은 전체 1이니까 3분의 13몰. 그러면 3몰이 3분의 13몰 됐으니까 몇몰 증가했지? 3분의 4몰이 증가한 거거든. 그쵸? 3분의 4몰. 맞나? 맞죠? 맞겠지 뭐. 어. 압력이 P고 1이니까. 1. 네. 전체 압력 1로 적으면 되니까. 아니,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음, 정반응으로 가게 되면 1씩 증가거든 근데 전체 변화가 1이 아니고 3분의 4 증가했으니까 3분의 4배 시키면 되지 뭐. 따라서 여기서 A는 얼마 있지? A하고 B 계산하면 B는 3분의 4, 이 8몰 있는 거고 3분의 8. 됐죠? 그 다음에 A는 어, 합쳐서 3분의 13이니까 A는 3분의 5 있겠죠. 뭐. 그러니까 3분의 9에서 3분의 4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이게 과연 이때 평형이냐. 부피는 조각 3분의 13이 되는 거고. 부피는 3분의 13. 부피도 쓸까요? 오케이? 그럼 내가 요거 계산할 거예요. K분의 Q는 몇 배냐? 뭐식 대입해서 A 몇 배, B 몇 배, 부피 몇배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누구랑 비교하느냐? 이걸로 하죠, 아직. 그쵸? 이걸로 할까요? 3, 3이니까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요. 이게 평형일 때니까 부피는 1리터고 이걸로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요게 k 고요게 Q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각각 항목이 첫 번째 B부터 합시다. B, 3분의 4가 3분의 8 됐으니까 몇배 됐지? 두배 됐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쓰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A하고 V는, 음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 쓴 다음에 또 뒤집어야 되잖아. 따라서 앗살이, 아, 이렇게 비교 들어가자고. 어, 그럼, 그럼, 그러면 옆에다가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A는 3분의 5가 3분의 4 됐거든. 몇배 됐지? 5분의 4배 됐죠? 그래서 5분의 4라고 쓰시면 되고, 그거의 1점. 됐지?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13이 요거 1L 됐거든. 그치? 금몇 배됐어? 13분의 3배 된 거지 뭐. 따라서 계산 들어가면 5,2는 5,35,65에다가 3,42에 1 사고 하면48 나오나? 어쨌든 1보다 작죠. 그럼 1보다 작으니까 K가 더큰 거거든. 그래서 정반응 5세. 그럼 정반응 5세 하면 정반응 가게 되면 기체 분자 수 증가. 그러면 압력 일정할 때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죠. 그래서 작다가 아니고 크다가 된다. 싹 날리시면 되죠. 렇죠니 음만 맞네요. 이게 마지막 20번.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도 평영에서는, 작년 음, 수능에서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썩 높은 건 아니다. 그냥 역산에서 때려넣으면 되는 거라서. 예. 하여튼 연습, 고사할 때 시험 본다고 고생 많으셨고, 예.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점수 안 나왔다고 막좌절 같은 거 하지 마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특히 투가 목은 더 그렇습니다. 1가 목은 뭐 빠른 애들은 뭐, 보통 고일 때부터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고일때 내신할 때쭉 보고. 오케이? 그리고 고3 때 보니까. 벌써 이만큼 봤으니까. 시험 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 꽤 있지. 근데 투는 그렇지 않거든.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따라서 내가 이제 뭐, 특히 현역, 그, 고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자질 같은 거 하지 말고 9월이나 10월 되면 그 앞서 있던 그 옆에 선배들이나 카그 앞에 시험 보는 애들하고 이렇게 붙어. 시험지 난이도가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제 그 내가 빠진 것들, 그리고 시간 안 배한 것들, 그리고 이제 문제 연습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잘 챙겨가지고 9월달까지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 화학 2, 화학 2의 20번까지 우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음.